안녕하세요. 구모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 저번에 초롱초롱한 눈 기억하시나요? 초롱초롱한 네. 어, 굉장히 초롱초롱하더라고살아있더라고이번에좀 네. 흐릿한 눈을 가졌어요. 반대로. 아, 흐릿한 눈을 갖고 왔다고? 네. 아, 진짜? 흐리멍텅한 눈입니다. 아, 뭐야? 여자네. 아, 화장을 했는 거 보니까 여자의 눈 같은데? 남, 메이크업 해갖고 남자도 화장하나? 여자 같은데? 눈매가? 눈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눈을 보면 어 사람 눈은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은 좀 많이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외로움이 많은 사람은 맞지만 맞는데 굉장히 유쾌한 사람, 음. 음. 유쾌한 사람, 재밌는 사람. 음. 맞아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 음. 눈매가. 어, 맞아. 요근데 어. 마음은 굉장히 외로워. 왜요? 왜? 마음이 슬퍼. 이 눈을 보면 음. 마음이 굉장히 슬퍼. 왜 그럴까? 어.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야. 어. 눈물이 많아.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것 같으면서도. 어. 겉은 밝은데 속마음은 굉장히 슬퍼 이 사람 눈물이 많아 의외네.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 의외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풍부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음. 예민하면서도 풍부한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니까 음. 뭐또 다른 것도 보시나요? 어, 눈매가 이 사람은 어... 많은 사람 인테 많은 사람 인테 많이 시선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음. 시선이 많이 사로 잡혀 있다 표현을 해야 표현을 할수 있지 이 사람은 그렇죠 어, 시선이 많았군.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눈에 예, 눈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눈 동자가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오. 힘은 있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뭐 보기와 틀리게 파워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지. 음. 그런 저거지. 눈이 눈매가눈안눈 눈 안구가 이 사람은 살아있는 눈은 맞아. 음. 강한 사람이야. 음. 강한 사람. 강하면서도 약한 면을 갖고 있다. 여린 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지. 음. 음. 그런데, 이분, 혹시, 코나 뭐, 이런데 보면은, 응. 또, 알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요 사진 보면요? 올해 운을 좀 보고 싶으면 어디가 제일 좋아요, 사실? 운, 운을 보면 이코 쪽으로, 이쪽으로 아, 봐야죠. 그렇죠? 광대뼈 그 이쪽이나 광대뼈, 코, 광대뼈? 코, 광대 이쪽으로 봐야죠. 코를 보여드릴게요. 코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코와 코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어 코가 약간 한몰되 있는 코거든. 코가 작은 코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코 부리가 부리가 응. 약한 약하잖아. 내려앉아 있잖아, 그렇지?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천연 운은 안 좋은 사람. 오. 천연 운기는 약한 사람. 천연 운기는 약한 사람이고. 중년으로 가고 말년으로 갔을 때는 후덕한 사람이다, 이제 해서, 말년, 중년, 중년에도 굉장히 좋은 운세를 갖고 있고, 말년 운세도 굉장히 좋은 운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전년 운이 안 좋은 사이지. 전년전년에는이 천연, 사람이 뜻대로 뭐든지 안 됐을 거야, 분명히 이 사람이. 한몰되어 있잖아, 여기가. 끝이 한물 됐으면서 여기가 내려오는 게 가늘게 내려와 있거든 이쪽이 네. 가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년 운에는 뭐든지 좀잘안 따라 줬는 사람 어, 잘 풀리지 않았다 이제 보면 되는 가늘게 아주 실 마리처럼 이렇게 지고만 이제 왔으니까 지고 오다가 중년에서는 빚을 낼수 있는 사람이고 말년에 가서는 더 크게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오. 뭐 코에서 또뭐 다른 게 보이시는 게 있나요? 코는 재물 운을 뜻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는 좀 빈곤한 사주다, 이제 보면 되고, 그 대신에 말년, 말년, 어, 뭐 40대 후반, 50대 이제 가서는 재물 운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음. 이 사람이. 음.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모으는 거는 약한 사람, 음. 재물 운에서는. 이제 약간 꺾이는 운세니까 이 사람이 꺾이는 운세, 뭐 투기, 뭐뭐 뭐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실패가 따라오는 사람이야. 음. 그래, 재테크 잘해야지. 40대에 이제 가서. 40대 뭐 초, 초반이나 중반에 가서는 재테크를 잘해라.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은 금전에 큰 손실이 올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뭐 50대로 넘어가고 60대로 넘어갔을 때는 단탄한 금액을 또 가지고 있어. 재물을 음.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하는 그 재물는또 그때 가서는 다 있다고 보면 돼. 음. 음. 음. 보통 코 말고 복 들어오는 곳이 뭐 부위가 있을까요? 이제 코는 이제 여기 우리가 끝을 이제 많이 좌우하는 건데 끝에 여기가 다 몰려있잖아 재물이. 여기는 가는 재물을 갖고 있고 끝에는 큰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큰 재물을 만질 수 있어. 근데 이제 40대 초반으로 이제 가서는 재물에 한번 큰 손실이 한번 따르게 돼 있어. 이 사람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 음. 음. 성격이나 뭐 이런거 보려면 뭐 보실 분이가뭐다른 성격? 응. 성격은 눈썹도 볼수 있고 입술도 볼수 있고 입술? 응. 그러면은 입술을 보여게아 응. 여자 입술이네 <웃음> 여자야 여자 <웃음> 이 사람이 입술이 얇은 입술이잖아 얇은.. 얇은 입술인데 이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끝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그러면 뭐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야. 유쾌하고 밝으면서 말을 겁나게 잘해. 더럽게 잘해. 이 사람은. 말로서 먹고 살수 있는 사람. 음, 말로서 먹고 살수 입담 입담으로 먹고 살수 있는 사람. 오오. 말이 엄청 이게 유쾌하니까. 명쾌하니까. 굉장히 밝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입술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말로도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야. 입술, 입술도 복이 있어. 이 사람은. 응. 입술이. 입, 입 때문에, 입담 때문에, 입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음. 입, 입술이 이 복이 다 있네 이 사람이. 입술에 복이 다 있어. <웃음> 그럼 이분 전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먼저 여기 있다가 오 바로 개그맨 김신영 씨 <웃음> 유쾌한 사람 맞네 네, 음, 이분이 밝고 유쾌한 사람 맞죠 네 이분을 갖고 온 이유가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그거에 이제 송이 선생님이 돌아가신 걸한 다음에 그 다음 MC로 해주서 해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닮았다는 소리가 있어요. 맞아. 얼굴 상이 닮았네. 네. 동글동글한 게 이미지가 닮아있는 이미지네. 네. 오 그래서 닮았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아 관상으로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 관상이, 전체 관상을 놓고 보면 동글동글한게 이목구비도 어 약간 눈매 쪽으로도 그렇지만 코하고 입은 몰려있는 상이거든 그게 음. 때문에 좀 닮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사람 눈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렇지? 슬퍼. 이 사람은 슬픔이 많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야. 아마 낮에는 깔깔깔깔 웃다가도 밤이 되면 이 사람은 혼자 늪에 빠져 있을 있을 확률이 많아. 이 사람 슬픔이 많고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마음은 울고 있잖아. 음... 마음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지 외로움 음... 또뭘 봐줘야 되나? 그래서 응. 그, 송혜 선생님이랑 닮았다고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응, 응. 송혜 선생님 사진도 갖고 왔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귀가 좀 많이 닮은 것 같거든요 귀, 귀가 저 귀는 어떤 신지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게. 요거 보고 첫 번째가 소민 선생님, 그다음에 김신엽 씨입니다. 음. 귀 형태라고 해야 될까? 기 맞추면 맞다고 할수 있겠지 뭐 그때 오. 뭐 기는 기상은 놓고 보면 그렇게 맞지는 않지 아 그래요? 기상은 어떻게 다른요 기상은 저기 뭐야 봤을 때는 약간 여기는 위에는 크면서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상이거든 음. 내려 있는 상긴 상이잖아 이 사람이 근데 긴신혁비는어 약간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볼기 안에 여기 볼이 넓은 상이잖아 넓은 상이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몰려 있는 상이지 몰려 있는 상인데 어 보면 긴신 형이는 보면 어기 볼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은 이끌 수는 있어도 자기 사람을 만들기는 조금 힘든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 음. 외로운 상은 맞네 길를 봐도 외 외로운, 외로운 상은 맞. 그거 얘가 보기보다 발랑기야, 기가 얇아. <웃음> <웃음> 이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 <웃음> 어, 굉장히 기가 얇은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은 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잘 듣고 잘 따라 잘 넘어가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런데 어, 송혜 선생님의 기상을 놓고 보면 이 사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음... 거기 틀리지. 기사는. 아, 정 반대구나. 그렇지. 그 김신혁이, 영희는 기가 얇은 사람이지. 남의 말을 잘, 혼욕이 잘 되는 사람. 혼욕이 잘 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약을 팔때이 사람, 이 사람 앞에서 약 팔잖아, 그렇지? 그 바로 사. <웃음> 무슨 제품이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이렇게 하고 바로 살수 있는 사람. 굉장히 얇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기가. 김시영씨가 약간 팔랑귀라고 어, 그렇지. 받았잖아. 이번에 MC로 받아 했는데 잘 해냈었어. 낼어 그런 거는 또해 일적인 부분은 잘할 수는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어잘해 일적인 거는 괜찮아. 근데 사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은 반란기. 음... 음 남의 말을 잘 따른다. 이제 잘 혼욕이 잘 되는 사람 잘 따른다기보다는 혼욕이 빨리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지. 음. 그러면 뭐 앞으로 활동하는데. 그런 거에 외뭐 다른 거 조심할 게 있을까요? 조심할 거는 없지, 그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갖고 있잖아. 음. 긍정적인 마인드. 날카롭고, 뭐, 날카롭고 잘 삐지고, 잘 틀어지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그, 긍정적으로 잘 맞춰서 갈수 있는 사람.